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웃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어흥? 뭐라고 나라고? 아우 어, 바보! <웃음> 여자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늙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만약에 이좀 젊은 얼굴로 계속 살수 있다면 저는 진짜 돈을 막 투자해서라도 불로초라도 사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늙지를 않는 거예요 왜 동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안인데 너무 동안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딸들보다도 얼굴이 더 젊어서 오해를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60이 넘었는데도 딸의 남자친구가 <웃음> 저 여자 누구야 나좀 소개해 줘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동안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핏 이런 얘기 들으면 은 좋겠다 얼굴이 계속 이렇게 젊은이 얼마나 좋겠어 뭐 요즘에는 돈 들여서 시술도 하는데 그렇게 계속 얼굴이 예쁘게 주름도 하나 없이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얼굴이 늙지 않고 있는다면 행복하기만 할까요? 글쎄요 제가 오늘 좀 소개해 드릴 이 여자는요 얼굴이 안 늙어요 29에서 멈췄어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29 얼굴에서 멈춘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저도 가서 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 눈이 내리는 날에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심장이 멎었죠 심장이랑 호흡이 멎었는데 갑자기 5억 볼트의 전기가 차에 내리칩니다 그러면서 이 멎었던 숨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고 당시 나이가 29살이니까 29살에 멈춘 거예요 아니 29살 나이가 얼마나 예뻐요 그이 20대의 풋풋함을 조금 지나서 30대로 넘어가는 고그 찰나 이 나이가 진짜 예쁘거든요 거기서 멈춘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자식, 자기 주변들에 있는 사람은 다 백발로인이 됐는데, 혼자만 스물아홉인 거예요. 딸도 늙어서 백발이 됐는데, 혼자만 스물아홉인 거예요. 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쵸? 저는 다 늙는데, 나만 이렇게 스물아홉 이렇게 있으면, 저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남, 이 여자가 이제, 백칠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백칠살인데, 몸은 스물아홉인 29인 거예요. 스물아홉인데, 파티에 갔어요. 어느 날 파티에 갔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를 만난 거예요. 하, 진짜 와 저렇게 잘생긴 남자 내가 107년 살면서 처음 봐 싶을 정도로 너무 잘생긴 사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도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진짜 20대 젊은 남자가 나는 107살인데 좋다고 하면 진짜... 개꿀 아닌가요? <웃음> 네. 근데 좀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죄책감? 그런 것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107살인데 이 남자는 내가 29살이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아난 사실 나이가 뭐 이렇게 107살인데 늙지 않는 뭐 이런 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남자가 얼굴도 되게 잘생겼는데 말하는 건더 잘생겼어 절대로 술을 세지 말아요 마신 와인과 나이는 세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대박. <웃음> 그래서 이 여자가 용기를 얻어서 이 남자친구 집에 부모님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요. 근데 여러분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남자 아빠가 오소 많이 본 사람인 거야. 옛날에 사귀던 남자였던 거예요. 옛날에 사귀던 남자가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낳는데그 아들하고 파티에서 만나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옛날에 만났던 남자의 아들을 내가 지금 나이가 107살인데 이, 이 남자를 만난다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떠나고 말아요, 이 남자를. 떠나고 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은 다 세월에 따라서 나이를 먹고 그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달라지고 나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달라지는데 나는 그거를 29살이라는 그틀 안에 갇혀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잠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10년마다 주기를 바꾸면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아요. 그런 다음에 이 여상 어떻게 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아델라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영화 아델라인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과연 이 여자가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불로장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저주에서 풀려날 것인가 요거는 영화를 보시면 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마법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눈길을 조금 달려볼 생각이 있는데요